여러분 안녕하세요. 일어서라 김서라입니다. 오늘도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. 자기소개 한 번. 아네 안녕하십니까. 저는 성명수라고 합니다. 작년 1년 전에 쌤하고 두달 정도 같이 학습을 했고요. 그 덕분에 제가 지금 현재 가장 원하는 회사에 합격을 해가지고 선생님께 기쁜 소식 전해드리고 왔어요다 아, 너무 좋은 소식을 갖고 와서 저는 너무 좋아서 제가 명수 씨한테 아 그러면 후기 좀 한번 <웃음>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이제 오셨잖아요. 어디 취직하셨다고 했죠? 전 현재 삼성물산 상사본원에서 해외영업 에너스 트레이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정확하게 뭐 하는 일이에요? 저희는 이제 종합 무역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응. 해외에서 담당한 품목을 구매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파는 일을 하기도 하고 응.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상해가지고 그걸 이제 오가나이징하는 일도 합니다. 음, 응. 긴장돼요? <웃음> 네. <웃음> 조금 <웃음> 수업이 도움이 됐다고 해주셔서 되게 기뻤거든요. 이미 너무 수제였고 원래 말도 잘하셨고. 그런데 어떤 부분이 좀 도움이 됐을까 라는 거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<웃음> 기본적으로 제가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서 원래 말이 좀 빠르기도 하고 음. 그리고 제가 사실 시 ㅅ이나 지읒 발음이 좀잘안 됐습니다 음. 그런데 선생님이랑 조 대가 수강을 하면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고칠 수 있었고 음. 그와 더불어서 이제 목소리 톤도 좀 바꾸게 돼서 음. 면접 때 진짜 많이 도움이 됐고 음. 제가 이제 이곳 말고도 면접을 거의 다 붙었는데 다무었는데는데 면접 때 항상 들은 말이 네. 아 목소리가 정말 좋다 음. 아나운서를 준비했냐 음. 네. 뭐 자기소개 끝나면 다들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감탄하셨더라고요 오케이. 아 진짜요? 네. 혹시 그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네 알겠습니다 <웃음> 저는 사람에 대한 내공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친화력이 좋아 잘 다가가기도 하고 함께 어울려서 무엇인가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도 제맘 같진 않아서 어떤 때는 실망을 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할 만한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로 인해 속상해하거나 관계를 틀어뜨리진 않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두 대간 일할 때도 와 진짜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욕설, 고함, 비아냥이 난무했었는데 일도 일이지만 그런 환경에서 처음 일하다 보니까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의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마음으로 사람과 환경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주의한 알바, 무책임한 알바, 무례한 알바 등 무수히 나쁜 경험들이 그분들로 하여금저 역시 똑같은 알바일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한 것이었습니다. 그걸 알고 난 뒤로 나는 뭔가 다르다, 지금껏 어디서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현장에 직 도착해서 싹싹하게 먼저 인사도 하고 더 어른들이니 공경하는 마음으로 밥 먹을 때 커피 마실 때 옆에서 살폈습니다. 그분들의 저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몇주 지나지 않아서부터였습니다. 힘들기는 해도 제가 바뀌고 보여주고 행동하면 제 주변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. 저 그러면 면접마다 자기소개가 다 달랐을 거 아니에요. 다 달랐는데 음. 이제 저는 특별한 포맷은 이걸로 가지고 가면서 회사에 대한 내용을 조금씩 살을 붙였습니다. 음. 요즘에는 자기소개가 다들 정형화돼가지고 이제 직무별로 내가 이 직무에 필요한 영향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어떤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데 음. 저는 그 자기소개가 좀 진부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음. 그래서 나만의 특별한 경험을 음. 통해서 내가 음.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는 자기소개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음. 내용을 이렇게 했습니다. 음. 어떤 면접이 좀 제일 떨렸던 것 같아요? 음 제가 전 회사가 현대종합성사라는 곳인데 그때 최종 면접이 회장님 면접이었습니다 <웃음> 회장님 조금 압박 면접이었거든요 또 제가 뭘 답을 하면은 이게 아니잖아 라고 오 진짜요? 그래서 <웃음> 그 말씀하시라고 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맞다는걸 설득해야 되면서 좀 긴장이 됐는데 오. 그래도 나중에 합격을 하고 나서 한번더 여쭤보니까 음. 저를 굉장히 재밌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재밌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? 그 자신의 말에 반박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. 네. 보통 제가 말하고 게 틀렸다 면 고치겠습니다라는 음. 말을 하는데 저는 no. 선생님께서 이해 잘못하셨습니다 <웃음> 물론 이런 말 하지는 않았지만 <웃음> 네, 그냥 아.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면서 음. 끝까지 제 의견 피력하고자 하고 음. 결국 그분도 고개를 끄덕이시게 됐는데 음. 그런 경우가 저밖에 없었다고 어. 조금 특이하게 재밌었다고 하셨더라고요. 아. 긴장을 하지 않고 내 성격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게좀 면접에서 유리한 것 같아요? 아니면 조금 어느 정도 감추는 게 면접에서 유리한 것 같아요? 면접에서는 무조건 진솔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. 음. 왜요? 면접관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, 음. 그분들은 하루에 몇십 명, 몇백 명의 참가자들을 계속 봐야 됩니다. 음. 그러다 보면은, 이게 꾸며는 사람들은 다 보이고, 음. 좀 진부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데, 음. 그런 와중에서 진실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다면은, 음. 호감이 음. 갈수 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. 혹시 개인기 같은 것도 하셨어요? 개인기요? <웃음> <웃음> 요즘 면접에서 개인기를 시키는 회사는, 예전에 애국계사 준비할 때는, 아, 그죠. 제가 수월을 할줄 아니까, 수월을 통해서 자기소개를 한번 보여줬었는데, <웃음> 이렇게 에서는 <웃음> 그런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조금 아, 괜찮을지 몰라도 아 어, 그러면 영어도 잘 하시겠네요? 뭐, 해외영업이니까 영어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음. 할수 있지만 지금 지키지 말아주세요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취업 전에 스피치를 이렇게 배웠던 거에 대해서 가장 도움이 됐던 거? 내가 어떤 버릇이 잘못됐는지 음. 내가 어떤 거 고쳐야 하는지를 좀 쉽게 알수 있고요 음.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음. 내가 이제 말을 하면서 좀 선생님과 함께 한다면은 <웃음> <웃음> 점점 더 발전된 제 모습이 보입니다. 쌤은 녹화를 해주시기 때문에 녹화를 하면서 첫날의 제 모습과 마지막 날의 제 모습을 비교하게 되는데 많이 발전되고 어, 사람이 이렇게까지 표정도 바뀌고 목소리도 바뀌고 발음도 또박또박 해었네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. 저 역시 그걸 느끼면서 면접 때 자신감이 붙었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면접 때 항상 아, 목소리 좋다.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<웃음> 어, 배웠던 게 조금 잘 적용이 되거나 적용이 잘안 되는 거는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. 배웠던 거를 잘 적용이 음.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음. 전체적으로는 음. 매일 매일 연습하면 적용이 되는데 <웃음> <웃음> 꾸준히 뭔가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 고 생각을 음.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아침에 제가 뭐 음. 10분씩이라도 시어 발음 쌤이 주신 음. 스크립트를 있고 네. 연습을 하면은 잘 됩니다 그날은. 그래요. 네. 근데 제가 이제. 또한 일주일 정도 음. 바빠가지고 뭐 시험 기간에 공부하느라 못하고 음. 면접 준비하느라 못하고 이러다 음. 보면은 또, 또 잊어버리고 뭐, 안녕하세요 연습 <웃음> <웃음> 아직 부족하지만 <웃음> 더, 더 연습하려고 합니다 <웃음> 오케이. 어, 맞아요. 그쵸. 좀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면은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, 또 연습을 좀안 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, 자신감이 있어서 내가 누군가랑 대화하는데, 어, 나는 이런 걸 못해!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과, 나는 이런 거 배웠으니까 잘할 수 있어! 라는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 하는 것. 이두 개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감사니다 <웃음> 오늘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아, 제가 감사합 음. 오랜만에 월급을 노력, 배워주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<웃음> 그러면 우리 끝 인사 같이 하고 마칠까요? 네.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, 일어서라. <웃음> 너무 더쩌 텐션이 네? 네. 내일은 더 나은... <웃음> 조금 텐션높 알겠습니다 응.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 <웃음>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, 일어서라. 음 <웃음>